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깜짝 놀랐지요? 선생님이 만화가 돼서 돌아왔어요 <웃음> 자 우리 이번주는 제17주일 성자 하나님 예수님 다시 살아나시며에 대해서 배워볼 차례예요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우리 성경봉독은 어, 지우가 도와줄 것이고 우리 기도는 혜린이가 열심히 해주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출석도 불러볼 건데 출석 부를 때마다 선생님도 친구들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서 출석 한 명씩 부를 때마다 얼굴이 뿅뿅 나오게 해보았어요 우리 다 같이 보고 우리 친구들 얼굴 반갑게 맞이해봐요 임승호, 장요한, 박정훈, 정지우, 최리아, 한주연, 박시윤, 이하은, 이수지, 안혜린, 임태호 모두 다잘 있었지요? 그럼 우리 오늘 공과 공부 시작해봐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많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하나님 말씀 잘 따라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슬픈 일, 힘든 일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하나님을 닮게 하신다고 배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니까요.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기까지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 다잘 알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 끝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의 목적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어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지난 찬양 시간에 읽은 읽고 또 외운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은 이랬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시민권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여행을 갈때 가지고 다니는 여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한국 사람, 네덜란드 사람, 미국 사람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말씀에서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하늘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늘나라 사람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왜 우리를 하늘나라 사람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알아보기로 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요. 어떻게 믿냐면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믿어요. 아주 간단하죠? 부활은 다시 살아났다는 그 자체로 정말 기적적인 일이고 놀라운 일인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은 어떤 일에 대한 약속의 표시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가씨가 아주 멋진 반지를 받았다고 생각해 봐요. 와 정말 멋진 반지고 다이아몬드 반지고 그 반지는 정말 비싸고 소중한 반지인 것이 분명해요. 그렇지만 반지가 끝이 아니라 반지는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소라는 사실에 대한 약속의 표시예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보증이라고 해요. 또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엄마 아빠가 멋진 집을 살려고 할때그 집을 살려면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다고 집을 파시는 분들이 그 집을 이 사람이 산다고 하는 말만 믿고 다른 사람한테 안 팔고 있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러면 이 집을 산다는 약속의 뜻으로 미리 조금만 돈을 내놓으세요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보증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약속을 꼭 지킨다는 그 약속의 의미로 미리 집을 아직 사지도 않았는데 조금 더 돈을 내놓는 거예요. 그게 보증금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을 꼭 사겠다는 약속으로 주, 내는 돈을 보증금이라고 하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 이런 뜻이 바로 보증이에요. 반드시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보증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시 예수님의 부활로 돌아가자면 하나님께서 그고마어마한 부활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기적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보증으로 주셨는데 무엇에 대한 보증으로 주신 것이냐면 그렇게 큰 값을 치르고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 그래서 끝까지 죽음에서 너희를 구해갔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약속의 표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 예수님의 형제 자매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약속의 표시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보고 조금 상상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부활이라는 보증이 크고 확실한 만큼 우리도 틀림없이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서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사람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절대 잊지 말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둘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 셋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부활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약속, 보증이라는 그런 표시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오늘 우리 잘 배웠는지 알아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성경을 통해서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어떤 사실에 대한 증거지요? 하나님이랑 같이 사는 사람들. 그렇지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또 어떤 것에 대한 증거일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사실.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했지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 맞아요. 오늘 말씀 빌리보저 3장 2 20... 0절 한번 다시 외워볼까요?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지라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 하늘에 뭐가 있다고요? 시민권 맞습니다요 자, 우리 초등부 어린이 여러분, 우리 또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웃음>